하여튼 좀 웃기지도 않는 일을 당하고 결혼을 한 거지. 몰랐으니까 알았다 하면 만약 그런 거지 한다 했으면 내 더러워서라도 진짜 <웃음> 아마 결혼하려고 정, 생각도 안, 어, 안 했을 텐데. 이제 한 분은 아빠랑 어. 어떤 저 마을에서 잠복을 한 적이 있어 밤에. 어. 이제 저녁 때 이렇게 이제 깜깜할 때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어. 너가 아빠하고 내하 같이 아니고아빠 조금 저 안에 들어가 있고 난좀 바깥에 있었는데 아. 이쪽에는 초등학생쯤좀 되보는 애가 지나가면서 하고 아줌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 아하. 그래서 어좀 뭐 사람 좀기다리내 이랬더니 저쪽에 는 아저씨 혹시 형사세요 그러는 거 그래갖고 음. 여보 안 되겠다 우리 나가야 되겠다 저쪽 꼬맹이가 형사라고 눈치챌 정도면 여기 있어봐요 아무 도안 되겠다 빨리 이제 일단, 그만. 철수하자. 어, 철수하자. 이래갖고, 이제 둘이서 돌아온 세계 있었지. 아, <웃음> 그 다행히, 위험한 일이 없어서 음, 내가 잘 태어났네, 음. 다행히. 위험한 일이 있어도, 어. 내 이제 맨날 그러잖아. 엄마도, 딱 예를 들어서, 뭐, 정식으로 배운 건 없어도, 막상 진짜 딱 어떤 일이 당하면 어, 그렇게 잘기로 어! 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빠가 뒤로 후방 경기를 맡길 수 있었는데 어, 어, 보니까 그렇지. 진짜 뭐 부부 탐정 이런 게있으면 잘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뭐 비공식적으로나마 국가에 헌신하셨네 거의 무보으로 어, 어,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네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지 근데 내가 물어볼게 응. 아니, 아빠 그 같이 활동할 때 아빠랑 엄마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거 같은데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럼 아빠랑 결혼한다 했을 때,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안기부 이런데 엮이면, 뭐, 호적이 없어진다, 뭐, 약간 뭐, 그런. 근데 솔직히 음. 나는 그때 안기부에 대해서 별로 몰랐고, 어. 이제 옛날에 중앙정보부는 어. 좀 많이 들었지만은, 안기부로 이름 바뀌고 난다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음.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직원들이 어느 날 나를 인터뷰하겠다고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기부 직원들이? 직원들이 몇 명이. 환기부라고 밝히고. 어, 어 그렇지. 어. 이제 이 아빠가 다니는 회사 직원들이다. 어. 인터뷰를 해야 한다더라고. 어. 무슨, 우리가 결혼하는데 인터뷰가 필요하는 않고 아, 이해가 안 됐어. <웃음>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은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음. 그때는 엄마의 이제 나의 이제 호적 등본? 그 다음 우리 할아버지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돌아가신 분들의 제적 등본까지 음. 그걸 다 떼와가지고 어. 심지어는 우리 사촌들의 직업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그러니까 가족들 엄마랑 엮이는 모든 사람들 다 조사를 네 불온 인물이 아.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럼 그러면 회사에서 아, 못하게 하는 거이분 아. 나는 어, 그거 진짜 말도 못그 어. 내가 그래서 그 안기부 직원들한테 솔직히 결혼을 하면서 이런 걸 내놔야 될줄 몰랐다. 어. 이렇게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면 이런 사람하고 어. 결혼하려고 생각도 안 했을 어. 것이다.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뭐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끔씩 그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나는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우리 집안은 정말 깨끗한 집안이다. 그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 농담으로. 어. 그렇게까지 좋아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그... 아마 그런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랬다가 난리 나겠지. 연자재 폐지되고 뭐 해가지고. 그래, 하여튼 게... 좀 웃기지도 않는 일을 당하고 결혼을 한 거지. 음,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만약 그런 거지 한다 했으면 내 더러워서라도 진짜 <웃음> 아마 결혼하려고 <웃음> 생각도 안안 어, 어, 했을 텐데. 그냥 그... 직원들 보고 그 얘기 했어.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는 줄알았으면 나는 아예 이 결혼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 근데,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데. 근데 인터뷰 전에 아빠 있었어요? 그때는 없었지. 없었죠. 나만, 오 어. 그렇지. 나만, 있었는데. 나하고만 했지. 나는, 저,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 아, 그래? 그냥... 내한테만 전화가지고, 아. 호적 등본 제적 등급 조사해보고, 많이 우리 집안에 빨간 줄이 있는 그런 불운 인물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회사창에서 결혼을 못하게 한다는 거지. 거기 이제... 그게 통과돼야 이제 결혼이 되거든. 아. 인터뷰 마치고 나서 아빠한테 뭐 뭐라고 그러고는 했어요. 나중에는 진짜 웃기는 회사다면서 <웃음> 내가 이제 넉두리를 했던 게 있지 아 알겠습니다. 아유 인터뷰, 아유 감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웃음> 이제 중앙정부도 궁점으로 좀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위험했었던 적이 예, 기억나시는 부분 있으면 위험한 거는 물론 뭐 전방에서 그런 업무 자체도 위험하지만은 음. 88년도 중인가. 운동고 학생들 잡으러 학원 안에 들어갔다가, 주로 이제 운동학생들이 대학, 안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뭐 부른 서적 만들고, 아. 그 애들 탐시하러 들어갔다가, 아. 일시적으로 잡혔지. 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무에, 한기붙이거이다 하는 소리 듣고 났는데, 내 주위에 둘러싸는데 학생들이 아. 한 3, 40명 되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지금 결투도 하고 뭐 했지만은, 내가, 이서 끝내자 하니까 그 애들도 겁이 나지, 딱동대그 그러니까 삼사명 둘러싸는데 걔들 다 수니까 막 담배 어. 들었다가 어, 담배몇명 그, 아, 그, 박살냈죠, 솔직히? 그랬지, 한대섯명 아, 대섯명 날라다녔네, 보니까. <웃음> <웃음> 근데 그 당시 두 사람이 그항대를 우리가 잠입을 했는데 음, 음. 내 따로 하나는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다고. 파트너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안기부 용원이잖아요 안기부 용원했지 근데 그 사람 뭐 쫄려서 도망갔어? <웃음> 근데 그 사람도 싸움 잘할 거 아니야? 배웠을 거 아니야? 뭐, 덩치 크고, 뭐, 물론 배워야지. 하지만은, 아. 사람이 그건 이제 또, 그 현장이 실제, 우리는 현장 부딪히면, 음. 오히려 현장에서 더 실제로 뛰어나기 때문에, 아. 그렇게 잘 대처를 했는데, 음. 그래가지고, 결국 그 운동고 사무실에, 나는 또, 재폐기, 재폐기 준 것도, 재폐가면 운동사무실 들어가거든. 아, 그러네. 그, 위치 파악하려고. 위치 파가하려고 대화를 하자 하니까 몇사람 내리지 않고 이제 사소 아, 그렇게 그래, 갔다... 본거 있어가지고. 아, 아, 아. 그, 뭐, 본 거지 가서 얘기 했어요? 어, 했어. 그래서 얘기하고 난, 풀어주던가 잘. 나는, 어. 너 중에 불순세력이 있는가, 응. 음. 하긴차 뭐 활동하러 들어왔지, 뭐, 다른 건 없다. 너 불순세력 아니면 내려잡을 필요 없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어.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뭐, 어제 전화 받고 오더만 8% 줘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 근데 그, 도망쳤던 후배는, 아, 후배죠? 어, 후, 후배지. 한몇살 차이 나는 후배였어요? 지금 한열살 차이 나지, 뭐. 그, 우제 했어요? 뭐, 뭐. 작살 냈어요? 어,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 작살, 네. 자, 작살 내는 것보다, 그, <웃음> 밖에, 도망쳐 밖에 나가서 사무실 전화를 했더니 내가 이제 학생들 둘러싸여잽 잡혔다고. 아, 그래서 전화가 타고 타고 왔나? 그, 모르죠 어찌됐는지 모르겠는데. 안 혼, 아, 안 혼냈어, 그요. 아 혼, 내나지 않았지, 뭐, 웃꾸고 아, 뭐, 그, 뭐, 뭐, 뭐, 경험도 없고, 뭐. 어. 그래가지고, 그, 그게, 내 얼굴에 한겨를 심을 대문자까지 실렸다고. 아, 그래, 그안 좋은 거잖아. 안 좋은 건데, 뭐, 뭐, 또, 위에서 한무 음, 말이 없대. 그니까 아. 신문이 모르는데요. 정보기관 학원, 아. 불법 사찰로. 불법 사찰로. 아. 그, 그 당시, 그 학원 안에서 신문 기자들도 많을 거 아이가. 아, 그렇그 그래, 그래, 그, 그, 보니까. 신문이, 담자신문에내 얼굴이 크게 나다 아, 어, 근데 조직에사 별로 없었네, 회사에서는. 어, 없었서그런데그 위에서 들으니까, 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 그래, 학생들도 두려워하는 거지. 음. 학생들한테 도망갔으면, 그게, 그 그래, 말이 그게. 안 되지. 도망간 그 친구는, 뭐. 어, 말안 했네. 마, 아빠가 말안 했죠. 아, 안 했지. 어, 그래. 좋은 선배였네. 나 같았으면 좀. 의디 그거. 파트너를 벌리고 톡시나 이러면. 그것도 그렇지만, 어. 뭐그가지고 직원들한테 왜안 따라왔느냐 음. 그거는 또그 현장 그 당시 현장 분위기 감당할 수 없는 분위기 돼버리거든. 아. 그래 난, 나는 오히려 위에 사람들한테서 더 인식이 좋아졌다는 것 같아. 대단하죠. 4 0명 별로 쌓여가지고 안 기부 직원이 학생들한테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해가지고 풀이, 내 발도 풀이 나왔으니까. 음. 물론, 이에서 뭐가 풀어주라 한 건, 그건, 그 경위는 잘 모르겠는데. 음. 그래, 오래 걸좋왔어 이렇게 아버지가 특수공작원으로서, 특수요원으로서 중앙정보부 안기부, 그리고 지금의 국정원을 거치신 이야기들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 또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친구들한테, 예비 후배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말씀, 간단하게 있으시다면? 지금 이제 정신이 이제, 이전 한 10년 이후로 내 정신성이라든지, 과거의 그런 트라우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이제, 과거를 되돌아볼 때, 국정원도 뭐, 갈수 있는 사람도, 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은 음. 일단 지금 현재 내가 보내는 이 시간들 을 음. 시간들의 소중함을 조금 깨달았으면 내가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말인데 네. 음. 국정원 들어왔어도 자기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국정원 일을 하고 그냥 단순한 업무에만 매달리지 말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내가 간곡히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음. 아버지가 그렇게 수십 년당 활동하시면서 그냥 나라는 사람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꿈꾸는 후배들은 나라는 사람을 잊지 않고, 나라에도 충성하고, 또 자신의 삶도 즐기고 충,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사람들은 힘들지만도또 네.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정체성, 가족, 또 자기 시간, 네. 자기 초심을 잊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이죠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불철주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실 모든 특수 요원과 또 국군 장병분들 그밖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아, 수고했다. 수고셨습니다 구독자들이 조금 <웃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관심 많이 가져주실 까요